디자인이 매력적인 더 뉴스 산타페 차량입니다. 해당 사주분께서는 부모님과 함께 이동하시는 일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suv의 높은 차고로 인한 승하차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사이드 스텝 장착을 의뢰해 주었습니다. 준비한 제품은 현대 순정 사이드 스텝입니다. 순정품인 만큼 퀄리티 있는 마감을 자랑하며 검사 통과 가능한 제품입니다. 당연히 구조변경도 필요 없고요 오늘 작업하는 차량처럼 승하차시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하지만 외관을 더욱 볼드하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구성품은 사이드 스텝과 장착에 필요한 부품들 그리고 매뉴얼입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드 스커트를 제거합니다 고정볼트를 먼저 제거 후 잡아당기면 되는데요 고정핀이 많은 만큼 힘있게 필요한 작업입니다 스커트를 제거하면 이렇게 고정핀이 났는데요 측면과 하단에 남아있는 핀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알코올을 이용해 장차면을 클리닝한 후 안티 노이즈 패드를 부착합니다 정해진 자리에 고정 클립을 장착하고요 사이드 스텝을 장착 후 고정 볼트를 가책합니다 을 토크 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마무리하고요 하단 고무 실링 이식 및마감재까지 장착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작업의 가장 큰 목적인 승하차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외관도 훨씬 듬직하게 바뀌었습니다 순정품인 만큼 깔끔한 외관을 자랑하고요